성령 받아라 가자. 이거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능력 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님에게말씀하십 get my son. Amen. Don't you panada. Don't you panada. Yes, you did get my son. a m e 수 h a l 아 e l u j a h 사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바다라 할렐루야 하늘을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아멘 치료받 나는, 나는 치료받아 알레루야 치료받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받아 예수에게 말씀 아멘! 아멘! 능력받아라 능력받아 라 예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아 나는 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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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드의 세력들도, 그가 내 골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랄게 박수를 연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받아라, 가자! 성령받아라, 성령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아멘, 성령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아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능력받아, 나를 능력받데나는 능력, 능력.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는 능력 의사받아라, 할렐루야." 할늘은야치료받아라치료받아라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치료받아라. 말씀하셔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치유받 나는 치유 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마신 아멘 아멘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마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아 나는 능력받아 할렐루야 나는 능력받아라 큰 박수로 큰 박수로 그로리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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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연고그로리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 이 막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이거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 나는 성 t y 받 u 라 f a 받 h 라 r d 받 n 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e r Don't your father, Yesude, get my son. Amen. d 받아 아 y 사바다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사바다라사바다라예수에게 말씀하 하 a l l e l u j a 라 a l l e l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하 a l l e l 지로 받아라 예수에게 u d 아멘. 할렐루야. e 로받 s u d e yesude, yesude, y e s u 능력 yesude, yesude, yesude, yesude, yesude, y e s u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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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야 어떤 노드의 세력들도 그가 내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바니께 박수는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하늘로야 이 능력이 막일 줄을 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o 셨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 y 성 o 받 성령 받 u n č r a j 2 e a g o o n t y o 에게 말씀하셨소. 아 n 동력받아라 동력받아라 예수 e r don't your f a t 아 e r Yes, soon a g a 받아라 see. Amen. Hallelujah. Don't y 아 u r f a t h e 할 a l 야 e l u j a h Hallelujah! 아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치료받아라 Hallelujah! a l l e l u j a h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 라예수에게 맛.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맛.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라 나는 능력 받아.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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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동의 세력들도 흑암의 골셔도 무릎 꿀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셈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나랄게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마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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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l 야 나는 너 동역파라 아 동역파인데 나는 너역사받아라 응사받아라 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응사받아라 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하 a l l e l u 너 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a l l e l u j a h 나는 진리 능력, 능력, 능력, 바아라 예수, 에게마씀 아멘, 아멘, 능력, 바아라 능력, 바아라 예수, 에게마씀 아멘, 할렐 루야, 할렐루야 능력, 바라라, 아는능이야 아멘, 루이 아멘, 루야루야나는 루이야, 아멘, 큰 박수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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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꿀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바나니까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소 아멘 는소야 성령 받야 나는 성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아는 능력 받아라 소리야, 나는 소리 아멘 나는 능력 받아는 a 나는 등사받아라사라사라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은사받아라 사라예수에게 말씀하라 할렐루야 나는 은사받았라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오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아멘아렐루야치루받다는지 아멜루야 는치루하다는지루하루야 치료받아 나는치루하다는 지루하다는 지루하다는 지루아다는지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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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받아라, r 아라 d r 아라 o 수님에 o 말씀하 a d a r a d o t y o a a r a n e g e 받 o n t y a a r a d a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 get m 라 s s e n g e r So, 말씀하 i t 할렐루야 u t that. It's about that. Yes, soon they get m 하 s s e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u d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아 b e Luya, Sidova, n a n a t i 능력, 능력 a n 아멘. 능력 i 력받아라 a Luya, Luya, Luya, l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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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야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그가 내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바랄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하늘로야 이 능력이 막일 주을으로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님에게말씀하셨 o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 b a 성령 받 o n you bad. Yes, soon they get messy. Hallelujah. s o o 동력받아라 동력받아예수 h e r don't y 나는 r father. Yes, s 받아. 나 a g a 사받아라 e 사받아라 n h 받아라. 예수 u j a h Don't 아 o u r father. a m 에게 하 a l l e l u j a h a l l e l u j a h a l l e l u j a h 아 나는 치로 받네, 았 할렐루야 치로 받.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 예수 에게 마시,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에게 마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나는 능력 받.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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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동의 세력들도 그간의골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랄게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는네 성령 받는대. 성령 받는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 나는 성.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 예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m e n a 아멘 e l u i a Dan d 사 u n 라 e 사 n d 라 u Ndeu. Ndeu. Ndeu. Ndeu. Ndeu. Ndeu. Ndeu. 할렐루야. h a l l e l u 할렐루야 a l l e l u 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l e l u j a h h a 치료받아라 j a 에게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할 l 루 e u 치로 받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맛이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맛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나는 능력 받아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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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배의 세력들도 그암의 골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랄게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이 능력이 막을 주로 바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네 나는 성령 받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하 a l 야 e l u j a h 나는 동 아멘 동역파라 내 나는 동사받아라 일사받아라 일사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일사받아라 사라예수에게 말씀하 하 a l l e l 하늘을 할렐루야 e l u j a h h a l l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나는 치료받아 a 할렐루야 <목소리도> 치료받 나는 지능력 능력 능력받아 라 예수에게 말씀 아멘 아멘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아 나는 능력받아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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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그암의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과도 있다고 믿는 분파랄게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줄이을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는네 성령 받는대. 나는 손. 성령 받는대.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는대. 나는 성능력 령 받으라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l e z Allez, Luya. a l 바라는데 나 n n e 사 o n 라 e 사 o n 라 e Donne, Donne, Donne, Donne, Donne, Donne, Donne, i l e 할렐루야 i 나는 치료받아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 a 보엣 할렐루치료받 나는 e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 나는 지능 능력 능력 능력 바랍라 예수에게 마시 아멘 아멘 능력 바랍라 능력 바랍라 예수에게 마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바랍 나는 능력 바랍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았는데 큰 박수로 큰 박수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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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골에도 무릎 꿀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셈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랄게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주로 으로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아네 성령 받은 나는 성령 받은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은 나는 성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아 아멘 영역바란대 나는 등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나는 사받아라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 라 예수에게 말씀하시오 할렐루야 치료받아 치료받아 예수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 예수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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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줄이므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 나는 성 능력받아라 동력 동력받아라 동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시오 아멘 동력받아라 동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시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동력받아 아멘 동력받아 나는 동력사받아라 의사 의사받아라 의사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의사 받아라 의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하늘을. 사바드라, 할렐루야 사아라 할렐루야 나는 치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 받아라 예수에에게 d 아 y 할렐루야 e y 받아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 e yesude, yesude, y e 에게 d e 아 e 아 u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 d e yesude, y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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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그가 내의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바라게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이 능력이 막을 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받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 s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 i 성령 받 n 령받 o n g e n they get m e l l a h 동력 받아라, 동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덕력 받아, 아멘. 덕력 받아, 나는 덕을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사라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은사 받아라, 사라예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하늘을 사바라. 할렐루야 a h h a l l e l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나는 치로 받네, 았 할렐루야 치로 받.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마이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마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라 나는 능력 받아.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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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야.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흑암의 골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라를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길 줄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받아라, 가자. 성령받아라, 성령받아라. 예수님에게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하 a l 야 e l u j a h 나는 돈요 받아 아멘 돈요 받아 돈요 받아사 받아라 돈사 받아라 돈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돈사 받아라 돈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 a l l e l 다른 뜰 사바르 할렐루야 다른 뜰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십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베 할렐루야 치료받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로받 나는 i n o b 동력 o n a 예수 n a d o 아멘 아멘 n 아받아라 동력받아라 예수 n 라 d o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d 력받아 나는 n a Dona, Dona,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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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그가 내 골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랄게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이 능력이 막을 줄을 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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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l é l 야 i a Alléluia. a l l 나 l u i a 사받아라 l 사받아라 l l é l u i a a l l é l u i 아라 예수에게 말씀하 a 서 할렐루야 i a a l 하 l l u a 나는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l u a 치료받아라 l e 나는 치료받네 할렐 l 야 치료받 나는 능이 능력 능력, 능력 받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할렐루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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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꿀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랄게 박수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주이으로 추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아 동료 반대 나누는 을사바나라, 을사바다라을사바다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을사바다라을사바다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나는사바다라 할렐루야, 나는사라 치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치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치료 받아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 받아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나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라 나는 능력 받아라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았라는능큰 박수로 큰 박수로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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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나는사랑 성령.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멘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아 아멘 능력 받아라+ 아멘 능력 받아 아멘 능력 받아 능력 받아 s 사바다라 a 사바다라 d 사바다라예수 a y a s u n e 아 m a s s i 라 a So, Ade, Sabada, s 하 b a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예수에게 말씀하시오 렐루야 치료 받아라 받라 예수에게 말씀하시오 렐루야 치료 받아 나는 치료 받아래 렐루야 치료 치료받아. 받 a 나는 치 능력 능력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아오 능력 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나 t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아 나는 능력받 s t e r Hallelujah, Hallelujah, don't your father. Don't your father, h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네. 저항할 수 없는, 네.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네.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네.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네. 흑암의 권세도 네. 무릎 꿇을 수 있는 네. 그 거룩한 능력, 네. 예수님의 권세 네.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바라볼게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주로 축원합니다 n a g e to do a tour of Mida, Songyong Bada Kaja, Songyong Bada, 할렐루야 성령 받 m a 성령 받 m Massa, Songyong Bada, s o n g y o n 능력받아라능력받아라예수님에게말씀하 your father, yes, s o o 에게말씀 i n s 나는, d o n 받아 o u r 받는 d 나는, 너, 의사 받아라, 의사 받아라, 의사 받아라, Adi, isabarada, isabarada, 말씀하, 아 받아라.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라 할렐루야. 치받아라 치유받아라. 치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치유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 아베 할렐루야 치료받 나는 치 a m 받았네할루야야치 e 받는 m e n 능력 능력 능력 e n 라예 e 에게마 e 아베 아베 능력 m e 라 능력 e 라라예 e 에게마 e 아베 m e n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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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 밖에 없는,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야.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그암의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바라니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줄이로 추원합니다! 성령받아라, 가자! 성령받아라, 성령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난 성령 받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아멘 능력 받아라 동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동력받아라 아멘 동력받라 나는 넌 의사받아라 의사받라의사받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의사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하늘은 사마라네 할렐루야 하늘은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멘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나는 치료받아네 l o 루야지로 a 나는 지 능력 능력 d o n 라 예수에게 d o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d o 아멘 d o 루야 d 야루야 능력 받아 나는 n a Dona, Dona, 는 o n a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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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 n g of the day. Song of the d a 능력 받아라 능력 받 h 라 능력 받 s 라 예수님에게 말씀. day. Song of t 아 e 나는 은늘늘라 하늘, 늘빠바데 하늘은 늘 사바라라, 을사바아라을사바아라예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을사바아라을 사바라라, 예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는 은 사바라라, 할렐루야 하늘을 치유받아라 치료받아라 치유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유 능력 능력 동력받아예예수 r 게 a 이 h 아 r Yes, you make your master. Amen. Amen. Don't your father. Don't y o u 박수로 t 박수로 y 로리 y 로리 할렐루야, 주 o u r master. a 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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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고 믿는 분, 바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주로축원합니다 성령 받아라, 가자! 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는대, 성령 받는대. 나는 성령 받는대,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라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아 아멘 능력 받아 나는 능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일사바다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일사바다라 일사라 예수님에게 말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 나는 치료받 e d e n 아멘 영원라 나는 치. � reden 영원투명 영원투명 영 아멘 아멘 하느18 하느 s e 아멘 할렐루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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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 밖에 없는,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노둠의 세력들도, 흑암의 골셔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골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바라니까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능력이 막을 주름으로 축원합니다